다이어. 포켓 포켓 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카론즈입니다. 어, 네. 오늘은요. 음,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저한테. 어, 사실 어제 브이로그 제가 좀 아프기도 했고, 심적으로 좀, 네, 그랬죠.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. 그런데. 아, 갤럭시 S20 은하씨의 네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음. 대게도 어, 내가... 제가,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합격이 된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저는 은하씨로서 S20 네, 리뷰나 이런 걸할 테니까요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. 어, 너무 신나. 아 지금 영상은 S20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셀카 모드인데 이게, 예, 4K가 촬영이 되니까, 아 어, 좋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른 분들보다 더, 조금 늦은 만큼, 네, 더욱더 활발하게, 그리고 더욱더 많이, 제 장점은 영상 편집을 빠르게 하는 거니까요. 네. 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은하씨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쨌든, 많은 응원할게요.